a s s a l a ম ু আলাইকুম প্রিয় শিক্ষার্থী বন্ধুরা আজকে আমি আপনাদের সামনে পদার্থবিজ্ঞানের দ্বিতীয় অধ্যায়টি নিয়ে হাজির হয়েছি আজকে আপনাদের পদার্থবিজ্ঞানের দ্বিতীয় অধ্যায়টি একবারে শেষ করতে পারবো না তবে আ জ गोती की जनीश अम्ब्रजानी जे जाकी सुर चोलोमान शवी गोती तो जो होन कुनो की सुर चोलोमान पता रहा चोले असे तो होन तन्दो गोतीर भी पूरी किया से शिरको शिरमात्री ज ा স্থির স্থির জিনিসটা হচ্ছে আমরা যা কিছু দেখি স্বাভাবিকভাবে যা কিছু থাকে সবই স্থির আপাত দৃষ্টিতে আমরা যাই দেখি তাই স্থির কিন্তু প্রকৃত পক্ষে এর বাইরে আবার একটা গতি নির্ভর করে যেমন আমি যদি বলি যে আমি এই মুহূর্তে ক্যামেরার সামনে আ ম ् স্থির বাট আমি যদি চাঁদের সঙ্গে আ A Mondove, A Munkuno, Bostushange, Amratuna Gottesi, Jekanet, Pura Zagatai, Gotishil. Chat take us with the Ami, Pritiviki, Tan Pritivikotishil. Our Pritiviki is with Chatke Dehi, t e l a c h a m a c h a e s h s h t r u s t e আদের সঙ্গে আমরা যে বস্তুর সঙ্গে সাপেক্ষ ধরব বা যার সঙ্গে তুলনা করব সেটা সবথেকে ইম্পর্টেন্ট জিনিস তার ম 스 ন ে একটি বস্তু যদি স্থির হয় এবং তার সাপেক্ষে যে ব স ্ ত 이্ থ ি ত া ল ক ি কোন বস্তু যে অবস্থানে আছে সেই অবস্থায় থাকতে চাওর যে প্রবণতা বা ইচ্ছা বা আকাঙ্ক্ষা সেটাই হচ্ছে স্থির তাহলে গতিশীল কি গ ত ি শ ী एकोन एक, एक गोती के आमरा शाधारोन तो क्वाएक भागे भाग कोते पाड़ी तो आमी एक्टु शब गुलेक एक्टु मिशाय दीच्छी आमरा एक्टु द्यागबो जे की की गोती आसे गोती प ाि त ् त ो गोती चलन गोती श र ल रोईखे गोती शॉर्टलेस्पोंडन गोती। हमरा ये पाल दौरन की गोती नहीं है, आज कल उसमें कर रहे हो। एक तो अच्छे, शॉर्टलोग की गोती, घुड़न गोती, पौर्जावित्त गोती, चौलन गोती, एवं शॉर्टलेस्पोंडन गोती। स्पोनोइडो, अन्य शॉर्टलेस्पोंडन गोती। अ च Pondura, Tunako Balogurizano, The Shoruluki Guti, Kubisho Jinish, Jetashoza Potesole, Tumijudi, Amizamun Uporteke, Marketi Seridilam, Etishusapotanamlo, Etioche, s g i n u n u n Guti, e n o r e i s t i p o r t p o r a 이두 ट्वीफाइन o ै प t i ् ज ा वित्तो गोती वंग शोरल इस्पोन्दन गोती रमोद्दे रह किसु ट्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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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शरोले स्पन्दन गोती, इटा अभश्षोई, शरोले रेखा बरबर हवे, पुन्दुरा, आसके आतु तुटुगू पर्जुन तोई, शकले भालो थाक बेन, शुस्त थाक बेन, बाशाय थाकून, शुस्त थाकून, धनबाद शबूलके, अल्ला आपेद,